음, 끌어올려 많이 끌어올려 여러분 끌어올려 It's my t e n s i o n 텐션 끌어올려 아니 옷에다가 우리 강아지가 여기다 갈색으로 뭐 묻혀놨더니 오줌을 쌌나 음. 똥을 쌌나 이연이 오늘 이거 뭐야 수선해갖고 거실에다가 벗어놨는데 그새를 못찾고 여기다 뭘 묻혔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거 뭐야 가슴 가려서 억지를 입고 나왔는데 냄새가 너무 나네 뭐, 간장 냄새가 나는 옷에서 스멜 괴롭다. 옷 갈아입고 싶어. 안 되겠다 이거. 가 세탁소에 맡겨야 되겠다. 아 너무 심한데 이거. 최고다 최고. 태그. 아 너무 언리다 오빠. 이거 먹방하로도 들어오라 할까요? 아 강아지가 너뭐싼거 뭐 같아. 어. 언니, 어, 있겠지? 아니 이거 우리 꽃은. 아니 오늘 옷은 안 써. 우리 옷나 오늘 이거 수선해왔는데 거실 안떴구든 강아지가 뭐싼거 같아. 오빠. 아우. 아우 냄새 있냐? 아우. 이거 오아야 되겠어. 맡맡겨야 되겠다. 마, 아, 맡겨야 되겠다 아우 냄새야. 아우. 오 질식하겠다. 간장냄새 뒤집어 진짜. 네 여러분 연이 좀 뿌려 줘요 네. 아 냄새야. 아 골머리 아파. 아 머리 아파. 아저 <놀람> 뭐야. 까서 방송을 지장을 주질 않나. 아우 옷을 아우. 제대로 입고라니까 세상에. 아우. 아, 이거 약간 무슨 어 아, 머리 너무 아프다 지금. 아이 아, 무슨 냄새야. 이거 약간 매주스 냄새 같은데. 콤마고사랑이다 나나. 아우 아, 잠깐만요. 뭐야 아프.. 나 비염이라서 냄새 못 맡는다 그래 아. 어 냄새 하나 닿 이거 어나 요즘에 비염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<웃음> 청국장 드셨나? <웃음> 무슨 냄새 <놈> 지 <드셨지? 웃음> 안녕하세요 아유. 무슨 냄새 나는데 약간 된장.. 약간 청국장.. 가비가 있다 갔어. 어, 그럼 이해가 안네요 이제, <웃음> 자기 걔가 이거 옷에 똥 쌌다, 뭘 쌌는데 그걸 입고 온 거야. 어, 아, 그래서 이런 냄새 나는 거야? 무슨 냄새 나는데 나 코가 막혀갖고, 굉장히 의자인지 변수인지 모를 정도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저 씨발은 진짜 여러 가지 냄새야, 진짜. 아니, 이거 무슨 냄새냐면은, 내 옛날 군대 있을 때 이런 발냄새 맡아본 적이 있어요. 내가 이거 옛날 군대 있을 때 행군 갔다 오잖아. 그러면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오잖아. 하루 종일 걷고. 그러면은 여름에 땀이 차가지고 썩어. 그 냄새 나. 진짜 로 냄새. 아! 어! 공지에다 닦아서 버렸어요? 아니죠. 그 지린 거 아니거든요. 어, 똥냄새. 선생님 너 질인 거아니야 여기 앉았어요? 뭐? 똥싼나 혹시? 얘, 지금 완전 똥싼거 아니야? 밥 먹을까요?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어요 응. 또 갖고 와요 먹어. 어? 이 냄새 아니야 백퍼 만퍼이 냄새는 아니에아그 냄새 안 돼? 이 뭐야? 아닌데? 음 아닙니다 아니 아니 갑이 똥질렸어 내가 봤어 똥을 지겹지래서 지려, 말을 하면 되잖아 그럴 나이 있죠 그래 이똥싼 냄새 맞아 이거 아 지렸네 아, 화장실에 그거 놓은 거 그냥 피워놓고 갔다 오면 되지 프로페셔널 같다 똥까지 싸면 서 자기 일찍 죽겠 아니 거기 룸 말하는 거지? 어 아까 옷에 강아지가 뭐 쌌다 그랬다고? 홀복에다가? 가게에 있는 홀복에다가 뭘 쌌다고요? 강아지가 가게에 오질 않았을 텐데 가게에 있는 홀복에 똥을 쌌다고? 뭘 쌌든 간에 너미집 사정이죠 뭐 가비언 이미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비언니가 여기서 진짜 똥을 쌓겠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이 가비언니 이미지가 왜 진짜 똥싼 것처럼 만들어 방방 봐 몰라 방방 봐왜 방송을 방송을 안 보고 다왜 리얼 팩트로 뭐 그럼 다큐멘터리 보는 게 낫지 사실